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 드로잉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티아 드로잉에서 공차를 위와, 위와 아래를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고. 사실은 이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회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위아래 공차를 다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뭘 질문하는지. 자, 파트에서요. 간단하게, 형상을 하나 그려가지고 도면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스케치로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죠. 치수는요. 이쪽, 이쪽이요. 자, 보니까 20.4인 것 같습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다가 20.4로 기입하겠습니다. 여기는 적당하게 50 정도라고 주죠. 그 다음에 패드 하겠습니다. 배드는 적당하게 한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하 그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드로잉, 도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로 하죠. 정면도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윗면, 이렇게 찍겠습니다. X축, Y축원, 하이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쉬프트 키를 누른채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걸꼴 사이즈 걸꼴 걸골 있죠 걸꼴도 좀 바꿀까요 여기 모노 스페이스로 바꾸겠습니다 결자 크기는 이정도로 하죠 요렇게 적당히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 부분만 기입을 하겠습니다 걸고런요은 똑같죠. 서식을 똑같이 주고 싶을 때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서식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찍고요. 여기에다가 이 서식을 입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드죠. 자, 프로프티 한번 들어가 보죠. 대화상자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쪽에선 보겠습니다. 일단 뭐죠? 이게 치수죠? 예, 메인 치수입니다. 배류. 페럴 평행으로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만약에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듀얼 치수를 치, 어, 써야 됩니다. show, dual, 배류. 아래쪽에 하겠습니다. 고 똑같이 하고요. 어플라이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또큰 마로 표시됩니다. 여기 조금씩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apply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걸 하느냐 요걸 하느냐 컴마냐, 점이냐, 요거 차이점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둘다 점으로 하죠. 그러면 이게 탈론에왔어요 공차를 저는 넘버2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넘버2로 하죠. 그래가지고 위쪽을 0.2, 아래쪽은 0.14로 주겠습니다. 이쪽을 변경하면 0.2, 0.14 어떻습니까? 위아래 동시에 바뀝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치수는 물론 닭이 줄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밀리미터 어, 단위를 쓴다고 그러면 이쪽은 인치 단위를 쓸 수도 있겠죠. 인치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공차 개념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앞쪽에다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dimension, 텍스트에서 앞쪽에다가 E, X,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어플라이. 맞추면 되겠죠?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자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크기를 1.5 정도로 해볼까요? 더 줄여야 되나요? 밖에 쪽에 나가 있습니다. 1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위쪽 공차를 바꾸면 아래쪽이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살표 종류 좀 바꿔볼까요? 자 해결 방법은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치수를 두개두 두, 두 번을 주는 거죠 듀얼 치수 개념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시, 어, 보시죠 보시 왔어요 배려해서 이 듀얼 치수를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만드는 거죠 너무 간격이 떨어지죠? 1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하나 더 주세요. 요렇게. 여기 찍고, 복사하는 거죠. Copy Object f o 찍고, 이 치수를 찍으면 요렇게. 그 다음에요, property 보시죠. 요값 있죠? 요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너스 5 정도 줄까요? Apply 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너무 내려왔나요? 마이너스 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수를 다르게 주는거죠. 뭐 0.1 아래쪽은 0.24 뭐 이런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줄까요? 마이너스 0.24 이런식으로 다른 값을 주는 겁니다. 그 위아래에 다른 값을 줄수 있겠죠? 여기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어플라인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개의 치수를 어떻게 하면 겹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겹칠 때 수동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겹쳐놓지 마시고요. 자, 툴바 한번 보죠. 포지셔닝이라는 툴바가 있습니다. 이 툴바예요. 이걸 누르고요. 이지수랑이지수하고이 간격 있죠. 이 간격 값을 0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딱 겹쳐집니다. 아시죠? 기본 값이 10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이지수랑이지수 여기 10으로 잡혀있을 거예요. 어, c 뮬 u m u l a t e 치수라고 하 누적되는 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을 하면 이렇게 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붙이는 거죠 겹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치수랑 이 치수랑 이 부분을 0으로 주면 딱 겹쳐질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프라프티 값을 살짝 바꾸는 거죠 어디있죠 이값 예. 있죠 너무 떨어지면 마이너스 이 정도로 할까요? 어너 붙어버렸는데. 마이너스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우셔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치수에 대해서 위아래 공차를 다르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로 관리자 모드로 카티아를 실행한 다음에 스탠다드에서도 줄기차게 살펴봤는데 그런 옵션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를 두번준 다음에 포지셔닝으로 겹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뭐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그러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